당신의 초계 배팅하라 최강의 보컬을 뽑는 배팅그라운드 아티스트 빅리그 슈퍼루키 MC 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티스트 빅리그 오늘 우승자가 나오는 마지막 결선 날인데요 1등에게는 가수를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지만 상금이 무려 천만원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결선은 총네 분이 진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미션 곡과 그리고 자유곡 이렇게 각각 두 곡씩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미션 곡에서는요 2018, 2019년도에 히트했던 아이돌 노래들을 리메이크해서 자신만의 개성과 캐릭터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이심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Do it, d do it, do it, do it. Hey, 우리길을 잃었어 내가 채울게 너 마음속까지 없어질 때까지 yeah, yeah, yeah. 나의 온기가 널 조금씩 물들여 서로 진하게 번져가 예 yeah. 자유곡 순서입니다 오늘 최종 4인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가장 부르고 싶어 하는 그리고 잘하는 노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결국 우리 사랑 지원해도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 표하겠습니다. 2등은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규리님께서 1등을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네, 흔들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우리 김규리님께는 앨범 발매를 할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티스플레리그 아, 시즌 1 최종 우승자 1등은요 바로 천만원 이천만원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 것인지 1등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하는 고릴라 문종민이께서 1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상지원금 천만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자 축하드립니다 자